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네, 지난 3월이었죠 국내 대표 포털인 카카오가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카카오가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를 통해 자체 개발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내년 1분기 메인넷 오픈을 앞두고 지난 8일에 테스트넷을 공개했습니다 대중의 공개되기 직전 단계까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카카오 측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을 구축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클레이튼이 초기 서비스 파트너 9곳을 공개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게임 분야에서는 위메이드 트리, 뷰티 분야에서는 첫 블록체인 뷰티 SNS이자 국내 최초의 상용화 디앱 코스미를 런칭한 코스모체인, 난치병 희귀질환자들의 건강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록하는 휴먼스케이프 네 그리고 힌트체인, 픽션 네트워크, 스포츠플렉스, 에어블록 프로토콜, 베타, 레이온 등이 파트너로 합류해 클레이튼을 통해서 디앱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뷰티, 의료, 금융, 컨텐츠 산업 등과 같이 클레이튼이 이번에 선정한 파트너사의 분야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이 인상이 깊은데요. 이번에 선정한 파트너들은 클레이튼 위에서 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측은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위해선 대규모 이용자를 확보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등장해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와 유용성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클레이튼은 일단 제한된 파트너를 대상으로 테스트넷을 시범 운영하면서 기술적으로 보안 상황 등을 제한한 후 내년 1분기 중에 메인넷을 정식으로 오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툴킷과 튜토리얼을 함께 선보여 개발자들이 쉽게 클레이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툴키에는 클레이튼 위에서 생성된 토큰들의 안전한 보관 전송을 지원하는 클레이튼 월렛, 블록 생성 거래 정보 등 클레이튼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클레이튼 스코프, 블록체인 관련 보상 기반의 지식 공유 플랫폼 블라스크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블라스크에서 블록체인 관련 질의 응답 활동 시에 이번에 카카오 측에서 개발한 보상형 토큰 클레이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다른 대표 포털인 네이버 역시도 일본 자회사인 라인을 통해서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었죠. 네, 얼마 전애나님이 다뤄주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두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블록체인 플랫폼의 로드맵을 선보였는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며 연구한 이들이 시기가 무르익자 블록체인 플랫폼을 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회사 모두 블록체인을 신사업으로 들고 나선 점은 같지만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은 다릅니다. 링크체인의 목표는 분명했었죠. 라인의 큰 지붕 아래 하나의 토큰을 쓰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라운드 x 는 이와는 분명히 라인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라운드 x 의 클레이트는 카카오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레이튼은 아직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클레이튼이 내세우고 있는 목표는 빠른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동소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블록체인의 상용화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듯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라운드엑스에서 클레이튼을 출범하게 되면 어느 거래소에 상장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일단 연관이 있는 업비트에 상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라운드엑스 측에서 클레이튼의 상용화를 위해 자체 거래소를 새로 오픈할 수 있을 가능성 역시도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현재 클레이튼이 거래 성사 시간을 1500 티켓까지 끌어올렸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상용화를 위해서는 더 높은 확장성이 필요한 게 사실이죠 네, 지금까지는 샤딩이나 d a 이 같은 기술이 사용됐는데 카카오가 IT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인 만큼 카카오에서 출시한 블록체인인 클레이튼이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도 큰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현존하는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하고 나오지 않을까 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암호화폐들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들고 나올지 그 방향이 기대됩니다.